안녕하세요 중식이에서 중식이를 아, 맡고 있는 아니 <웃음>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우즈비입니다 네. 오늘 방송의 취지는 앨범 발매해서 방송을 키게 됐고 앨범을 발매하게 된 얘기나 여러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뭐 소통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중식이 밴드의 중식이 나와주세요 박수소리는 샘플입니다 <웃음> <웃음> 아,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어, 저희 둘밖에 없거든요. 어, 뜨거워, 아, 죄송합니다. 요건 하지 마세요. 네, 중식이 밴드에서 중식을 맡고 있는 정중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방송을 킨 이유가 정결일을 발매했습니다. 그 발매한 거를 어디서 할수 있죠? 음,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금 음. 보시는 채널에 밑에 음. 설명 좌표에 음. 아마 구매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뭐. 거기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오늘 하루 많이 팔리는 건 바라지 않아한 70장 정도만 팔면 될것 같아요 <웃음> 많이 팔리는 거 아닌가요? 네 수량을 좀 준비해뒀고 뭐 갑자기 매진되는 정도에 그렇게 많이 팔리면 안 되고 음, 네, 맞아 네, 주기적으로 우리가 스케줄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아, 배송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음. 잘 팔려서 저는 그때 기분은 좋았죠? 아, 그렇죠. 네, 몸은 음, 힘들었고, 음. 네. 사실, 안 팔고 싶어요. 돈 버는 게좀 지겹고, 돈 너무 많이 벌어서. 왜니 네 생각만 얘기해? <웃음> 나는? <웃음> 앨범을 내는 거는 뭐 팬들에 대한 도리라 생각하고, 네. 네. 발매에 대한 소감, 한정판이랑 좀 다르게 또 이번에 일반판을 지금 발매를 했잖아요. 일반판을 발매, 발매를 하니까 음. 느낌이, 아, 이제 앨범 낸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음. 잠깐만, 여기, 이걸로 보니까 내 얼굴이 되게 뭔가 어색한데? 어, 얼굴이 광나는데요 왜? 안경은 안 썼어 아. <웃음> 야나 안경을 좋아해 좀... <웃음> 잠옷 입은 거는 신경 안 쓰고 안경 안낀 거는 신경 쓰이지네 <웃음> 신경 쓰이네요 감회로 생각했을 때 저의 감회는 정기 앨범이 진짜 무서워서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안 팔리면 어떡하나 하고 무서워서 못 냈었는데 음. 와, 막 이게 절찬리에 파밀리기 시작하니까 좀더 무서워졌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중, 중요한 거예요. 한정판이랑 지금 일반판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곡이 절반이 없어졌어요. <웃음> 안 좋은 얘기부터 하시네요 예, 곡이 절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정판에서는 어. 저희가 지금까지 냈던 앨범들이 다 들었어요, 거의 OST 뭐 이런 거 빼고 맞아요. 네. 어, 네. 순수 창작곡, 순수 우리가 만들고 저희가 싶었던... 순수하게 제작했던 어. 이제 그 곡이 이제 예, 줄어들었다. 그 절반으로. 음... 네. 아쉽네요. 아쉽죠. 원래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고 하내고 했을 때가 좋은 곡이 많이 나왔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곡들도 그 음. 곡들의 대부분 네. 네. 저작권료도 네. 그 곡들이 대부분이고 <웃음> 네. 뭐또 많은 게 달라졌잖아요. 네. 곡수가 줄어든 대신에 네. 줄어든 대신에 네. 제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음. 그 페인트를 가지고 계속 집금 춘배가 계속 저 쇼파 밑에 공이 있는데 그 공을 꺼내고 싶어고으아아하는데 지금 방송 중이니까 뭐 꺼내고 있어요? 안 들릴 수도 있어 우리 음. 마이크를 음. 차고 있었고 어쨌든 저 뒤에 이렇게 음. 이거 팬티 보이, 보이시잖아요? 팬... 네, 이 팬티. 팬티가 아니고 팬트 어, 페인팅. 페인팅을 페인팅. 했는데 가사집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디테일은 또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요거는 중시가 직접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면서 선수 팬트를 다 뿌려가지고 음. 만들었어요 부커버를 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뭐좀 약간 스페셜한 음. 게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펜트로 순수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한 표지가 음. 나가게 되고요. 그 안에 스티커가 들어가 이, 있어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스티커를 보시면 그래서 장문의 썬팅 하나가 스티커와 <웃음> 마, 아직 기다리라 스티커 21세기 중년 그리고 귀엽다네요. 그리고 다들 이런 경험 있지 않나 물좀 주소 그리고 이게 뭐였죠? 아 저거 물좀 주소 다음에 잘래잘래잘래 아 잘래잘래잘래죠 잘레, 잘레, 잘래잘래잘래 잘레, 그리고 마지막엔 중식이 스티커가 있습니다 네 저건 스페셜하게 어, 제작을 한 네. 이게 동봉되어 있습총 8개네요 8개인데 이게 다 들어가나요? 다다주자네다다 음. 드렸죠 뭐 어, 많이 만들었잖아 네. 음. 그리고 케이스가 바뀌었어요 이걸로 게임 할수 있어요. 이 게임 기능이 있어요. 이거 이걸 계속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안에는 네. 요 USB가 음, 들어 있습니다. 홍보는 다해 놓고 네. 지금 꼭 3월 말인데 이제 네. 나왔어요. 그왜왜 왜 그랬죠? 네가 너무 <웃음> 늦게 <늦장불, 웃음> <웃음> 네가 늦장 부려 가지고 그리고 디테일을 너무 생각해요. 예, 네, 이 박스나 혹은 이런 그 책자의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아니, 예. 그니까 이게 이쁘잖아요.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소장 가치가 있지 않아요? 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드네요. 어, 네. 그런데 네. 이래서도 좋습니다. 았 네. 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페인트 아트 과정이 좀 인상 깊어요. 네. 재밌었어요. 책들을 쫙 뿌려놓고 거기다 페인트를 와, 야! 야! 마다 했어, 마이 하면서 뿌리고 나서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음. 저는 사실 책을 다 버린다고 생각했었어요. 버리는 마음을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너무 예뻐서, 아, 우즈비 말을 들어라. 아, 이게 제 아이디어인가요? 네. 우즈비 아, 네. 말을 들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정규앨범 정규 앨범 앨범 기획, 기획 네. 과정! 네. 방금 <웃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걸 읽으면... 네. 정규앨범을 만드는데 꽤 오랫동안 기획을 했잖아요. 네. 재작년부터. 네. 예. 네. 근데, 이제 매달 음, 음원을 내는 걸로. 네. 약간 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그죠? 네. 네. 왜 그랬죠? 딱히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음. 뭐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또 마케팅을 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 그냥 전공법으로 우리가 곡낼거 많으니까 다 내버리자 음. 앨범에 네. 다 담아버리면은 사실 뭐 타이틀곡 말고는 사람들이 네. 좀잘안 듣기도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네. 싱글만 내자고 얘기했었는데 음. 뭐 이렇게 돼서 여차저차 정규가 진짜로 나와버렸어요 저는 살면서 정규 앨범이 처음이에요 지금 14년 동안 앨범 <웃음> 음악을 하면서 내가 정규앨범 될 줄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웃음> 네, 드디어 냈습니다. 네, 드디어 냈어요. 저도 네. 박수만 주세요. 아, <웃음> 와 저, 저. 저것도 샘플이에요. 네. 예, 샘플 네. 소리가 네. <웃음> 네, 그러면 곡을 한번 한번 짚어가요왜냐면 우리가 작업한지 오래됐고 다시 네. 앨범을 낸지가 좀 오래된 곡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대머리가 내려가네. 네. 그 우리가 18년도에 작업을 하고 이제 19년도 1월에 발매를 했는데 음. 뮤직비디오 찍을 때그 어디서 찍었죠? 그 옆에 한 동호대교 같은데서 음. 그 대교 위에서 찍었는데 그냥 그 대교를 지나던 차가 갑자기 서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더라고요.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들도 쳐다보고 음. 막 그랬는데 아마 뮤직비디오 좀 약간 걸리지 않았을까? 안걸렸던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아무튼 우리가 처음으로 좀 밴드다운 뮤직비디오를 찍겠다 그래서 앰프랑 뭐, 뭐 드럼이나 다 두고 가서 네.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는 뺑뺑이 돌면서, <웃음> 돌면서 한번 네. 넘어졌어요. <웃음> 외발 전동 휠을 타고 그 짐벌을 들고 우리를 돌면서 이렇게, 이렇게 찍었던 그게 아주, 우리, 우리가 보기에 더 재밌었어요. 그건, 아, 그걸 아, 찍고, 아 네. 보는, 뮤직비디오 자기들이 네. 재밌었구나. 우리가 뮤직비디오를 찍히면서 저걸 찍어야지 유튜브가 대박 날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웃음> <웃음> 아무튼, 대머리가 되어가는 애가 네. 시간이 좀 지나고 사람들이 네. 좀 반응이 좀 왔어요. 그거. 네, 맞습니다. 네. 커버, 커버도 됐죠. 네. 생일 네. 네. 축하곡으로. 네, 맞습니다. 네, 뭐, 네. 원, 원숭이처럼 네. 나 원숭이가 되어가는 애로 근데 누가 퀄리티가 커버를. 근데 가 우리보다 훨씬 좋았던 게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심지어. 네, 그냥. 맞아요. 네. 한정되어 원숭이가 되어가네. 음, 음. 이런 노래였어. 약간 비슷한 그런 네. 느낌이었어. 음, 음. 그리고 네, 10월 12일은 사실 우리가 앨범으로 내 계획이 없지 않았어요? 네, 맞아. 앨범 어, 계획이 없, 네, 없었, 없었, 없었습니다. 없었었는데 이제 그 이제 영화 개봉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기획 단계에서 내다 보니까 알펜스트. 네, 알펜스트. 네, 네, 네, 아, 오늘 카메라맨의 고백. 네. 거기에 맞춰서 발매를 했는데 음. 심지어 영화가 개봉이 연기됐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약간 되게 허무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우리 군산으로 넘어가야 돼요. 군산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기로 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글안 읽어보지? 밑에 있잖아 지금 그. 아 그래? <웃음> 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셔도 됩니다. 자 누락된 곡들에 대한 에피소드. 이불킥 살려주세요. 불타는 버스 등 언급. <웃음> 그렇게 읽으면 <웃음> 네. 이거 언급하래요. <웃음> 그렇게 뭐? 네. 그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해? 네. 이불킥 언제 나오냐? 이불킥 언제 나와요? 올해, 올해 나오지 않을까요? 예, 네,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이, 완순주님께서. 아, 다 만들어놨어요, 네. 사실. 완순주님께서 이거를, 이게 이불킥 답가가 있어요. 이불킥이라는 노래 에 답가가 있는데, 어젯밤 전화한 거 기억하나요? 이런 네. 가사인데, 네. 그 누나가 이제 답가를 불러주기도 했는데, 방송에 들어가면서 이제 누락된 거예요. 네버. 좀, 네. 네. 내년에 만들면 어안 되냐? 뭐 이렇게 너무 멀지? 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하여튼 누나가 다시 하겠다 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냥 내느냐 지금 그냥 내는 분위기로 형이랑 나랑이 합의가 됐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제일 중요해 이거 어린이합창단이 이제 와서 이거 녹음을 할수 없다면 나는 이거를 앨범을 포기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음... 원래 이게 딴따라가 내가 원하는 그 모양새대로 나와야지 이게 결, 그 작품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은 굉장히 우울해요 내놓고도 우울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실은 좀 수송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네. 어린이 합창단을 모을 수 없어. 그러니까 딜레이 시킨 네. 케이스죠. 맞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면은 아마 올해? 올해 말을 기대해 보고 있는데, 음. 근데 너무 그 힘든 노래도 또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우리 둘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노래들이 많으니까. 음. 제작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면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이, 아 이걸로? 예. 어, 이걸로 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하면 이게 해결돼? 이 앨범을 <웃음> <웃음> 이 앨범을 많이 사주시면 여러분. 예. 네, 네. 네. 네. 이 앨범이 잘 팔리는 순간 우리가 뭐 어린 앞창단 불타는 버스도 컨트리 기타리스트를 소외해서그 도보르 <웃음> 기타했죠. 그 도브르 기타, 그 철판 기타 철이 되어있는 철판 기타 철이 되 예. 예. 슬라이드로 해갖고 예. 예. 이렇게 네. 되는 그런 철판 기타, 깡통 기타라 그러죠? 네. 그 깡통 기타 그 알루미나티라 그랬나? <웃음> <웃음> 알디네이터라 알 그랬나? 알지네이터! 잘 모르겠지만 네. 미친놈아 <웃음> <웃음> <웃음> 일루미나티 기타! 그런 기타로 이제 쳐가지고 이제 앨범이 딱 나오고 불타는 버스의 노래는 스네어가 엄청 중요해요 거기에 그 노래에 나오는 그 스네어는 탕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터프 아주 터프한 소리가 나야 돼요 터프 그발 베이스도 빰빰 어, 그... 이런 소리가 나면 안돼오 음. 근데 이 소리 좋은데? 이걸로 딸까? 이걸로 딸까요? 음.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걸로 따서 한번 불타는 버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벌써, 지금, 몇, 얼마 어, 몇 개, 신규 주문이?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팔렸네요, 벌써? <웃음> 왜 이렇게 많이 팔렸어? 아니, 그 뭐, 음. 너무 많이 팔리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많이, 언제든 많이 사달라면서. <웃음> 그러니까 적당히 일관성 있게 하루에 몇개 이상, 이렇게 <웃음> 막, 이렇게 해서 막, 다음날 죽어버릴 것 같지. <웃음> 하긴, 배송하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웃음> <웃음> 그럼 전 내일 주문하는 걸로. 거뻥이가 우선 지금 주문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내일이 어딨어? 음, 내일은 어. 없다. 내일은 없다. 어. 어. 어디서로 코 고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춘배코 어. 고는 소리입니다. 네. 반딧불이는 무주 반딧불축제에 겨냥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구매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구매해주세요. 쭉쭉 구매해주시고. <웃음> 자, 이제 굿즈 얘기를 넘어가야 돼요. 네. 굿즈. 펜렌워크랑그 다음에 맨투맨. 과감하게 엑셀을 40% 때렸어요. 아, 그럼, 뭐, 뭐, 우리뭐 남는 거예요? 안 남는 거지. 안 남는 거요 응. 그냥, 한, 응. 하는 거예요. 앨범 발매했으니까, 기념으로. 응.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웃음> <웃음> 그, 누가 정했어요? 니가 정했죠? 응. 아, 왜 그랬어요? 사실 물어보고 한 거예요, 얘한테. 네, 응. 제가, 그, 한, 함부로 한게 아니고. 뭐 이렇게 <웃음> 얘기하면 재밌으니까, 형 욕하고 응. 싶어서 한 거야. 아, 괜찮아. 알고 있어 평소에는 <웃음> 우리 서로 욕하지 않습니다. <웃음> 어쨌든. 네.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새로운 굿즈를 아... 기획하고 있다고 얘기한, 여기 얘기 써 있는데, 새로운 굿즈 어... 저는, <웃음> 저는 모르는 얘기에요. 저도 제 흰머리를 좀 팔고 싶어요, 요즘에. 흰머리 많이 나서. <웃음> 이게 누구 머리카락인지 아냐? 이게 바로 중식이 머리카락이야. 아무튼 정리를 하면. 노르중 대머리가 어. 되어가네, 있지? <웃음> <웃음> 어, 어쨌든, 저희 그 40% 세일을 굿즈, 굿즈 안정에서 네. 어, 세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굿즈 얘기는 네. 지금 물음표가 음. 있잖아요 음. 물음표는 기획 단계에 있다라는 얘기인거고 아직 음. 뭐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네. 살짝 흘리면 네. 가방 또 가방이에요? 아니 에코백 아 에코백 판 적은 없잖아요 네. 저는 힙색으로 하고 싶은데 저희는 기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르겠어요 구매를 네. 네. 하셨 아, 그리고 티셔츠 사거나 뭐 앨범 사면 좀그 니네 닌니... 인스타나 그거 올려줘요 친구들아 아샵 중식이 중식이 밴드 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다볼수 있거든요 네, 샵 중식이를 음. 꼭 넣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친구들아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저희가 그뭐 인터뷰가 들어와서 다큐 인터뷰가 들어와서 아마 음. 찍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오늘 잘래 잘래 잘래 잘래를 불러달라고 해줬고 아, 네. 나는 반딧불 네 나는 라이브로. 라이브로 그래서 네. 연습을 해야 되는데 4월 4일날부터 그 방송에 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 겹치네요? 그날이, 네. 썬데이 중식이 시즌 3가 시작한다. 아. 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 안 기다리셨겠지만, 아... 기다렸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네. 고마울 새로운 멤버, 기타리스트, 샘림사이샘림사이 <웃음> 새로운 멤버로 영입되었습니다. 네. 그 친구 국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썬데이 어. 중식이 때그 네. 친구한테 직접 물어보는 걸로. 다음, 4월 4일. 매주 일요일 저녁 9시! 음. 여전히 저희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기다리스 솔직히 비주얼 보고 뽑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주식이밴드란 음. 찰떡입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 방송이 끝나고 저는 이 옷을 입고 그대로 뮤직비디오를 찍을 거예요 신곡이 나가요 아마 4월 중에 나갈 거예요 4월 언제 나갈까요? 어, 뮤직비디오 편집되는 도로 나가지 않을까요? 어.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곡이 나가는데 네. 대신에 이게 네. 저희가 음원을 공개를 하는데 뮤직비디오로 <웃음> 아니, 9분... 공개를 할 건데 음. 아니 지금 좀 얘기를 좀다 그, 보고 얘기를 해. 구분 거 이거 <웃음> 안녕? 안녕. <웃음> 구분 이거 뭐야? 네. 아 그리고 카페 카페 주인장 아니 얘기가 안 끝났다고 얘기가 아, 안 끝났다고. 지 마. 알았어 얘기가 네. 안 끝났다고. 나 정리를 다시 할게요. 우리가 신곡을 유튜브로 영상으로 일단 공개를 할 거예요. 근데 음. 재밌는 포인트가 음원사이트 공개에 대해서 음. 어... 예정이 없어요. 아예? 당장. 당장은? 언제까지죠? 뭐 그는 아직 미정이라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준비한 게다 됐어요. 이제 뭐 음. 이제 거의 끝나고 인사하고 안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노래 한곡 해줄래요? 아뭐 할까요? 뭐 지금 할수 있는 거뭐 있어요? 해줄수 있는 거 어? 신곡 할까요? 신곡 할수 있나? 신곡하지 마아 <웃음> 신곡하지 마요? 어, 다른 거. 오시주 형이 하지 말래요 아 그러면 뭐 신청곡 받을게요 밤이 된다니 반딧불이요? 그래서 창문이 선택하나봐 10월 10일 귀엽다네요 따따따 귀엽다네요 죽어버려라 해줘요 반딧불 반딧불 심해요 불타는 버스 마 아직 기다리다 중식이 힘내요 중식이 힘내요라는 <웃음> 부분은 없습니다 <웃음> 그래서 무슨 노래 할래요 여기서 <웃음> 네? 자 어, 저. 저는... 마지 기다리라, 불타는 버스, 심해요, 반딧불, 반딧불, 죽어버려라, 귀엽다네요, 따따따, 귀엽다네요, 10월 12일, 창문에 선팅을 하나 봐, 어, 반딧불. 반딧불이 제일 많은데요? 반딧불 할려? 반딧불 해야지, 사람들 해야지, 음. 못가는거 네, 반딧불을 하고, 저희가 그러면은 음. 이제 엔딩을 치고, 네. 그리고 방송을 종료를 하면서, 네. 저희는 이제 뮤비도 찍으러 <웃음> 군산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노래해주세요. 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한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같게 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I'm a o n n a 땡큐! 네! 뭐 이제 정리를 할까요? 네 안녕! 아, 안녕한다고 안녕하면 안되지 정중식 밴드 정중식 우즈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고마워요 땡큐 thank 땡큐 you, thank you. I love you 이, 이등병의 편지 애드립으로 하셔서 터졌었어? 빵 터졌어? 아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들? 아 음. 그렇구나 유등병이... 약간 약간 유펙스들이 맞나 보다 원래 자주 했는데 그죠? 음. 음. 중성도 높게 좀 편지를 하란 말이야 <웃음>